공시법을 여기 강의를 하게 돼서 어가 간단히 이제 내년 학생들은 저한테 아주 잘 배우겠죠. <웃음> 근데 이제 올해 공부하신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간단하게 공시법 마무리 정리 조금 등기만 좀해 드린다. 라고 이제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원장님이 이제 일을 잘 벌리시나 봐요. 이렇게 크게 벌리시나 봐요. 그래서 예. 일이 좀 벌어져가지고, 뭐, 유튜브 라이브도 하신다, 그렇고, 또 뭐, 또 중간 요구사항도 있더라고요. 지적도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일이 좀 커져서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예. 네. 어찌됐건, 뭐, 어, 전 기본적으로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마무리에 필요하다라고 이제 동감을 해서, 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 자료 봐주셨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PDF로 만들어서 다 다운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다 했으니까 이거 이제 혹시 이제 동영상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도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무료로 배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아 예, 멋있죠? 예. 예, 그렇죠. 멋있어요. 제이 정도예요. 예. <웃음> 그래서 이제 밴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이제 이성원 선생님 여기 강의하고 계시죠? 이송원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이제 밴드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뭐이송원 선생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꽤 지금 회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올려놨어요. 자료를 올려놨고 카페도 하나 있는데 카페는 이제 자주 운영을 안 해요. 요즘 이제 분위기 카페는 한번 갔잖아요. 그래서 밴드 시대라. 요 다음은 인스타 시대로 갈것 같아요. 이제 계속 페이스북은 안 하고 여기 가서 다운 받으시면 이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럼 이 자료만 보면 되냐? 아, 그럴 리가 있어요 지금 시험이 커피인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라도 보고 시작하시라. 그래서 어, 사실 마무리하면 이 자리 정리하면서 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디까지 집어넣을까 어, 책을 통으로 닫을 수도 없고 너무 조금만 하면 뭐 이거 뭐험에서 하나도 안나지 않냐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 나름 꽤 선별을 많이 했어요 구별하고구별하고 예, 이제 곤란해가지고 어, 일단 막판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지금 마무리 정리가 안 되신 거죠? 에, 대답하기 싫죠? 예. <웃음> 그래서 자 아무리 정리 안 되신 분들이 제일 이제 걱정이 이게 등기 세 개만 맞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등기상상 출제되는 게 등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예. 부기 등기 가등기 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위내에서 나올 확률이 높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찍는다라고 하면 요세개네 개는 꼭 찍는 부분이라서 그거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법이 앞에 뭐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다잘 아신다면서요? 지적공부 등록상이나 뭐토지동 이런 거잘 아신다면서요? 또 뒤쪽 지적 측량 이런 거 모르신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전에 들어가지고 지적법 뒤쪽에 암기하기 좀 곤란한 것들 정리 잘안 되는 것들 걔네들 몇개 수려가지고 한1 0 개에서 1한두개 정도 테마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거는 전체적인 설명이 아니라고 그딱 부분 부분의 지문 이론. 지문을 어떻게 정리하는 이게 중요해서 지문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지문만 있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도 넣었어요. 핵심 정리 집어넣고요. 저는 원래 자료를 잘 만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자료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요것만 보시더라도, 적어도 등기법 3개 정도는, 건져낼 수 있어요. 12개 3개면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적법도, 뒤쪽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건들 수 있을 만큼, 한 절반 정도는 커버 될 만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쪽 부분만 잘 정리돼 있으면 뒤쪽 부분은 이외 것들을 건드리기 힘들 정도로 잘추려놨으니까 이거라도 좀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 어, 합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더 믿고 가시고요. 자, 자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이제 오늘 몇 시에 끝나냐? 네, 오늘 몇 시에 끝나냐? 안 궁금했어요? 예, 궁금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요 제일 빨리 되도록이면 최대한 이제 짧게 예, 수업을 하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시간이 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만 듣고 있다고 다내 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빨리 할 건데 자, 제 목표는 이제 7시인데 예, 여러분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면 8시, 9시까지 될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잘 알아들으시면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동안 공부하신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되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어느 수준까지 설명을 해드릴지 좀 아직은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잔소리는 좀 줄이고, 딱 필요한 것들만 이제 끊어서 설명할 건데, 조금 설명이 부족하신 부분은 별도로 질문하셔도 되고, 이제 밴드 여기 댓글에 남겨가지고 질문하셔도 되고 하니까, 이런 걸 이용하셔서 사후에 부족한 거는 또 보충을 또 해드릴게요. 자, 자료에서도 또 어,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서 질문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혹여라도 이 자료에서 이제 그럴 리 없겠지만, 오류라든가 오타가 발견되면 어, 저보다 먼저 찾으신 분께는 오류 하나당 만 원씩 상품권을 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예, 거의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 가입하셔가지고 예, 저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이건 잘못된 거있냐그러면 제가 답변과 함께 상품권 만 원짜리 하나씩 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 예, 예, 간단히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예. 자,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많이 건져갑시다. 예, 자 먼저 예, 카톡 왔어요. 예. 받으시고 자, 이 칠판에 띄어놓는 거는요. 자, 여러분, 지금 자료에 있는 거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필기하실 거 없어요. 똑같이 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필기하는 거, 네, 필기하는 게 제일 싫어요 아주 싫어요 제가 쓰세요 하는 것만 쓰세요. 네. 두 번째로 싫어하는 거, 수업 들으면서 자는 거 아주 싫어요 그래서 저는 깨웁니다. 깨웁니다. 네, 제가 이제 전화 왔어요. 받으세요. 네. 자, 저는 이제 수업시간에 이제 주무시고 계시면 깨웁니다. 어떤 분들은 깨우면 왜 깨우냐 그러더라고요. 꿈 깨워야지, 그러면 수업시간에. 그래서 깨어가면서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수업시간에서 외워간다. 이게 목표예요, 우리. 우리 목표는 외워간다. 이거예요. 따로 복습할 시간 많지 않으니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일단 등기할 수 있냐 없냐가 시험에 꼭 나옵니다. 네,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우리 등기 거절하는 거를 각하라 그러죠? 자, 각하 사례가몇개 있다? 많이 있다 많이 있다 네. 그러지 말고 자 부동산 등기업딱 11개가 있습니다 자 11개 중에 제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가 관할 위반이고 자두 번째가 등기할 상이 아니 경우 이건 알아야 돼요 그 등기할 상이 아닌 경우가 또 많아 그게 여기 이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맨첫 번째 박스에 있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는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죠요거 들어오면 당연히 각하되겠죠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뭘까?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요 토지와 건물이요 토지 건물 빼고는 등기 안 돼. 됐어요? 자, 여러분 요즘 한참 유행하는 자전거. 비싸죠. 자전거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자전거. 어, 여자분들은 샷땡 이런 거 좋아하죠. 샷땡 몰라요? 아, 이 여기 이제 라이브도 나가는데 샤넬백 그래야 되겠어요 지금? 에, 에. 자, 비싼 명품 가방이나 비싼 자전거 같은 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업도 안 돼요. 그렇죠? 왜?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토지 건물만 등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토지 건물 아닌 동산이라든가 건물로서 인정 못 받는 것들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러지 말고. 각하 각하 각하. 그렇죠?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등기 들어가면 각한데 깜빡 실행되면 어떻게 해? 깜빡 실행되면. 깜빡 실행되면.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해서 등기부에 올라가 버렸어. 자전거가 얘 거다. 올라가 버렸어. 자, 어떻게 해요? 유효 등기에 무효 등기예요 무효 등기 무효. 우효, 그러지 말고, 무효 등기예요 무효 등기. 다시. 예. 자,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우리, 각하. 각하. 자, 등기관이, 자, 각하하는 사유들이 몇개 있다고요? 11개, 11개. 자,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고, 4호가 있고 해서 11호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호가 보다관할이반 자, 관할이반 자, 요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네? 각하대. 각하. 각하. 그죠? 이혼는 뭐예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죠. 그렇죠? 요걸 걸리면 각입니다 그죠? 깜빡 간과하고 자, 등기 실행되 버렸다. 잘못됐죠? 자, 유효 등기다, 무효 등기다? 무효 등기다. 자, 무효 등기의 결과는 어떻게? 해? 직권 말수한다 자, 여기까지 맨날 배운 거잖아요. 하나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의 신청 돼요. 자, 3호부터 1 1호는 뭔지 몰라도 각하예요 자, 그렇죠? 뭔가 서류가 안 맞아. 가, 깜빡 깜빡, 자 간과하고, 자 실행됐다, 자 유효다 무효다. 자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가 될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죠. 여기는 직권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신청도 안 된다. 요거다 아시죠? 자 지금 이거 얘기한다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 우리 자전거 들고 가서 등기 신청은 어디로 가요?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요. 이로 리 가는 거예요.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예, 자 부동산 물권 물건, 물건 물건 물건에 대한 걸 있잖아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도 있잖아요 자 점유권이나 임차권 점유권이나 예, 또 예, 유치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점유권 유치권들어면 어떻게 돼 예, 각하 각하 깜빡 등기되면 어떻게 돼요 예, 무효지권 말소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나오는 거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나오는 거 전부 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리로 갑니다 자,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상 저희 근거 없는 특약 아무거나 우리끼리 특약을 했어 자, 어디다가 특약을 어디다 해요? 예, 계약서에 예, 특약을 어디다 해요? 계약서에 어, 굉장히 놀라운 발견했어요 자, 게, 특약을 어디다 해요? 계약서에 한다고 여러분 앞으로 다음 주에 뭐될 거예요? 깜빡했어 공인중개사 될거 아니었어요? 법무사 되시려고 중개사 되실 거죠? 자, 중개사 되시면 사무실 할 거죠. 좀 보고 네, 사무실 열어. 그럼 손님이 오겠죠. 또 가슴 뛴다. 손님 올까봐. 네, 손님 오겠죠. 양 이게 이제 양쪽 어,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계약서 쓰죠. 거기다가 특약 써야 안써요 써요? 쓰겠지. 여러분 다 하실 일이잖아요. 자, 계약서 네, 특약을 썼어. 그럼 계약서를 자 등기법에서는 등기원인이라 그래요. 자, 뭐라고요? 등기 원인. 그게 있으니까 등기한다고. 계약서가 있으니까 등기한다고. 계약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 원인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등기 신청서에 써야 돼요. 등기 신청서에 우리 계약서에 특약이 있었다, 써. 그럼 그 신청서를 보고 등기관한 어떻게 해? 등기부에 써줘. 써줘. 그럼 등기부에 우리 특약 올라가죠? 그럼 제3자가 우리 특약을 봐요, 못 봐요? 볼수 있어. 그럼 제3자한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등기관이 아무 특약이나 써줄까 근거 있는 것만 써줄까 근거 있는 것만 써준다고 법에 근거 없는 특약을 우리가 아무리 계약서 써봤자 등기부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근거 없는 특약을 우리가 써가지고 등기해달라 그랬는데 등기에 깜빡 등기했어 어떻게 예 무효 네? 직권만 써 이로 간다고 요거 이해되세요? 예자요거는 네. 등기할사항이 자 등기할사항 등기할 이냐 아니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이 등기 신청 들어 못한다 각하고 근거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 등기. 그럼 등기가 수리되고 그죠? 제3자한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게 자,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 돼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된다. 이건 법령에 근거가 있어. 그거 등기해달라고 신청 들어면 수리해요. 각하여 수리해요. 기출 문제 나왔어. 근거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등기법 뒤쪽에서 임의적 기록상이 돼요. 임의적. 임의적 기록상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필요적 상은 무조건 써야 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특약상 근거가 있으면 임의적 기록상으로 등기가 돼서 제3자한테 대응할 수 있고 자 근거 없으면 어떻게 한다 각하된다 이렇게된 거예요 자 이게 이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 요거 요거 (2번) 요거 그다음에 자 요거는 분리처분 금지죠 예 우리 아파트 사실 때 (500위로만) 사요 5 0 0위의대지권 같이 사요.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501억 건물만 살게 그러면 어떻게 돼? 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이 같이 붙어 다닌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농지 전세 아시죠? 농지 전세 안 되는 거. 자 농지 저당은 돼요. 자 농지에 대한 저당 이거 가능해요? 농지 전세만 돼. 전세.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저당권하고 채권은 붙어가는 거예요. 저당권, 채권 분리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팔겠다 그러면 각화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6번하고 7번 보이시죠? 자 여기 소유권 보존. 등하고요그 다음에 상, 속등하고 그죠? 이거 붙이면 뭐가 돼? 존속. 존속이 뭔지 아세요? 존속,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뭐예요?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선물해 드릴 때, 때 따로따로 해 드려요? 한꺼번에 해 드려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네. 엄마, 아버지한테 선물 드릴 때 엄마, 따로 해 드려요? 아버지 삐진데? 예. 네. 한분한분 한분 따로 따로 해요? 한꺼번에 요 한꺼번에. 뭔 소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자, 상속하고 보존등기는 자, 누구 지분만, 한 사람만 할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자, 무조건 같이 가야 돼. 됐죠? 자, 뭐든지 뭐든지 내 것만 하는 게 정생 원래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는 게 원칙이고, 꼭 같이 처리하게 딱두개 있는 거예요. 자, 상속하고 보존등기는 1인 지분만 들으면 어떻게 된다? 각화된다. 자, 1인이 오더라도 전원명의로 혼자 가더라도 전원명의로. 자, 상속하고 부조는 무조건 전원명의로 한꺼번에 해야지. 각자 들으면 안 돼요. 예. 네. 자, 엄마, 아버지는 따로따로 따로 해요? 한꺼번에 요 한꺼번에. 자,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존속은 1인 지분만은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가 8번이에요, 8번. 자, 요거는 촉탁으로 하라고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가압유나가처분이나또 경매. 그러면 또 세무서가 촉탁등기 집어넣은 것 얘네들은 꼭 촉탁으로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등기로 신청했다 자, 신청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자, 신청은 누가 한다? 신청은 등기당사자가 등기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바로 가야 돼요 네. 등기당사자가 등기소에 가는 게 아니라 법원 가서 얘기했더니 법원에서 대신 등기소 얘기해주면 그건 촉탁등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촉탁 절차로 거치게 돼 있는 것들이 법에 몇개 있어 고거를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절차가 안 맞다 그건 각하다 아시겠죠 자 촉탁을 해야 될걸 신청을 하면 각하다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자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그죠 이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가압류 가처분 자 촉탁 등기다 신청 등기다 촉탁 등기 촉탁 등기 자 우리가 가압류나 가처분 자 임시처분 하려면 예, 등기소로 바로 가겠어요 법원으로 가겠어요? 법원으로 가야 돼.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안 돼! 그럼 못 해요. 판사님이, 오, 이게 네 해드릴게. 라고 하면 등기소에 보여준다. 네? 자, 등기소에 등기를 보여준다? 촉탁해줘 촉탁. 그죠? 이거는 법원에 거쳐서 법원에서 촉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등기소 가서, 등기가 감유 등계,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각하, 각하. 근데 등기관이 거를 깜빡하고, 이 판사인 줄 알고, 이거 법원에서 온줄 알고 등기 해줬어. 해줬어. 잘못해서 어떻게 실행됐어. 유효부요. 무효. 의혹지 말고 무효. 무효. 무효. 뭐 함정 같아요. 써 있잖아요. 자, 감각이 실행됐으면 어떻게 무효라고. 무효니까 어떻게 직권 말소 대상일로 가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넘어 보니까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자, 가압류나 가처분을 등기 신청해서 실행이 됐대. 유효부요. 무효? 무효. 자, 이거는 신청 말소 직권 말소. 지금 말했어, 지껏 어 그죠? 이거 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 꼭 촉탁으로 해야 될걸 신청으로 해서 실행됐더라도 고등기는 그 우여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자, 이따 질문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뭐다 아시죠? 등기된데또등기 등기. 이건 중복 등기니까안 되겠죠. 자, 그 밖에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세 개를 추렸어요. 세개 추렸는데. 명백히건안 된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본등기 금지 나오면 무조건 안 돼요. 가등기가 있는데 자 내가 선순위 순위를 잡아놨죠? 가등기 잡아놨는데 나보다 늦게 온 애가 내 본등기를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3월 달에 예약권을 따냈는데 나보다 늦게 온 애가 내가 본등기를 못하게 막는 거는 나쁜 짓이죠. 그래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요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등기관이 전혀 받아주지 않아요. 이미 저 사람이 가등기 해놨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다. 이 소리예요. 자 본등기 금지 나온 순간 이거는 등기 학생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특약 등기. 이건 반드시 동시에요 따로따로 로면안 되죠. 반드시 동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2번으로 자 주등기로 넘어오면 환매특약 등기는 여기 2-A 환매권. 이리로 들어오죠. 그래서 환매권은 무조건 부기등기. 이 형태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요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자 신청서는 하나로 묶었을까요? 따로따로 을까요 따로 이건 따로 따라보죠. 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환매특약등기 신청서. 자두 개를 동시에 제출해서 접수한 날짜 똑같고 대신에 순위번호만 이렇게 부기등기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21번 반드시 동시에 들어야 와 되고 환매특약등기 100% 부기등기다. 입니 100%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합유. 자 합유 들어보셨죠? 자 우리 공동소유가 몇개 있다? 자 공동소유가 자 민법 시간에 보통 세개 배우죠? 공유 또 자, 합유 또 총유 이렇게 세개 배우실 거예요. 저하고 이거 얘기 안 해요. 자두 개만 배울 겁니다. 자 공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지분이 있죠.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자, 있어요. 있는데 자 있는데 자 요거는 등기가 되는 것이고요. 요건 지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합유라는 뜻만 등기하고. 합의란 뜻만 등기하고 합의 지분을 등기비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공유는 공유 지분을 각각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만 정리하면 뭔소지 몰라요. 자 공유 이렇게 돼요. 공유는 자 공유자 A 2분지 공유자 B 2분지 이렇게 등기비 나와요. 그럼 합의는 어떻게 나올까? 합의는 자 합의자 A, 합의자 B. 자, 지분이 있어 없어요. 자, 있긴 있는데 등기부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걸 딱 보면 이게 합의라는 걸 알아볼라요. 알수 있지. 알수 있으면 이게 합의라는 뜻은 등기부에 나온다. 이게 합의라는 건알수 있지만 각자 지분이 얼마인지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다시 그러면 공유는 지분이 나오죠. 각자 자기 공유 지분을 딴 사람한테 팔아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해요. 됐죠? 그러면 이걸 못 팔게 D가 와서 이걸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제한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팔수 있으니까 못 팔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합의는 따로따로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는 안 받아 줍니다. 그러면 이 지분 하나하나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각한데. 깜빡 실행되면 어떻게 해? 물려 오질 것 맞아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 됐어요? 자, 여기 아주 잘. 요 최근 트렌드 여요 요게. 요게 딱 최근 트렌드입니다. 아, 자,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를 못 한다고.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합의라는 뜻만 써. 합의 지분에 대한 등기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감유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로 들어가요. 깜빡 실행이 되면 유효부요? 무효? 무효. 자, 무효니까 직권? 말소까지 간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기 쭉 정리해드린 게, 제일 많이 나온,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들어갑니다. 자, 1번 지문과, 자, 2번 지문을 묶으세요. 1, 2번 묶으세요. 자, 1번, 2번 묶으셔야죠. 1번, 2번. 또 이제, 또, 또 답이 어딨냐 그런 소리 하실까봐 답다 달아놨어요. 네, 걱정 마시고, 네. 자, 1번에, 1번에, 자, 뭐가 보이세요? 자, 일부가 보이죠. 자, 일부가 나오면 딱 긴장하시고, 권리의 일부인지, 자, 아니면 부동산의 일부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1번은, 권리 일부죠. 자, 권리 일부 각자 내 지분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때 지분은 무슨 지분이다? 공유 지분이다. 자, 합의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를 못 하니까. 자, 지분 나오면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은 각자 이전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토지가 있어요. 자, 토지가 있는데 토지의 일부분. 이거 자, 따로 띄어서팔수 있어 없어? 잘 보세요 따로 띄어서 뭐요 분할해서 자 분할하면 토지가 몇개 되죠 두개 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파는 건 가능해요 근데 분할하기 전에 일부 상태로 자 이전 등기는 못하는 거죠 자꼭 하려면 어떻게 해? 분필 등기를 거친 후에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 2번 둘다 그래서 일부가 나오면 무엇이 무엇 일부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3번 4번 묶으세요 3 4번 묶으시고 자, 3번은 뭐가 보이시죠? 지상권. 자, 4번은 전세권. 자, 빌리는 거예요, 팔아 버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거. 자, 토지 특정 일부는 지상권으로 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죠. 자, 토지의 특정 일부만 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도면 필요, 해 도면. 요만큼 빌린다. 도면이 들어가야 돼요. 자, 토지 일부를 빌리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공유 지분. 자, 나 2분지 1 지분이 있는데 자, 그거를 전세를 빌려 준다. 이거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두개 그렇죠? 틀린 거예요. 빌리는 것은 부동산의 일부는 빌릴 수가 있고, 각자 권리 일부 지분은 빌릴 수가 없는 거를 지금 서로 두 개를 반대로 써는 겁니다. 반대로. 자, 요거를 제가 자, 우리 자료 오른쪽에 보시면 표 넣어놨죠? 표 넣어놓은 거. 그 표에다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거 먼저 볼까요, 그러면? 자, 앞에 보세요. 자, 표 보시면. 자 부동산 일부랑 권리부랑 구별하셔야 돼요 부동산 일부 권리부 자 우리 집이 있다 우리 집이 있는데 자 우리 집에 요만큼자 이게 부동산 일부의 권리부예요 토지가 하나 있다 토지 중에 남측 일부 자 부동산 일부의 권리부예요 예?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방만 부동산 일부요 권리부예요 예? 우리 집 작은 방그죠 토지가 한 필지 있는데 그 중에 남측 절반 부동산의 부여 권리의 부요잘 눈치를 봐봐 위에 더 써놨잖아 위에 더 써놨잖아 위에 위에 위에 그럼 부동산의 부요 권리의 부요 부동산의 부라고 그죠 네, 그다음에 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자 요즘 부부 공동명의 하죠 예 네. 당신 2분의 1, 나 2분의 1. 자, 이 분의 일나이 분의 일자이 건물의 자소유권에 얼마를 갖고 있다 이 분의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건 부동산의 부요 권리의 부요 권리의 부요 권리부. 부부 공동명이라고뭐 안방은 부인 거고 부엌은 남편 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절반 정도 갖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럼 내 지분만 자 보존등기할 수 있다? 없다. 내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가? 없고. 그렇죠? 작은 방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존등기는 무조건 전부 전원이에요. 전부 전원. 전부 전 한꺼번에 등기를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전과 저당 설정. 자 파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에 파는 거에 빌리는 거야. 소유권 이전이 파는 거에 빌리는 거야. 팔아버리는 거지. 자, 팔아버리는 거. 저당 설정 어떻게 해요? 경매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팔아버리는 거니까 이게 뭐죠? 이게 처분하겠다, 처분하겠다, 그죠?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적권 이거 팔아버리는 거,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빌리는 거. 자, 이거는 용이, 용이 빌리는 거예요. 그죠? 자, 팔아버리는 건 자, 작은 방만 팔아요, 못 팔아요. 함정 같아요? 자, 작은 방만 팔아 뭐 팔아 예? 네? 자, 작은 방에 대한 소유권이 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전안 되는 거예요 꼭 하려면 어떻게 해? 분필을 해서 두 개를 만들었어 그 중에 하나 파는 건 가능하지 일부라는 건 아직 분필안했단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일부는 팔 수가 없어요 그죠근데 네, 공동 소유, 공유하고 있죠? 공유, 지분이 있죠? 자,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가 있어요 각자 처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부 지분 이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부부가 공동 명의로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C라는 사람이 전세를 하고 싶어. 자이 건물을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에, 등기 의무자가 아, 한 사람만 돼요. 둘이 다 와야 돼요. 예, 둘다 와야지. 둘다 와야지. 자, 한 사람의 지분을 전세로 빌릴 수는 없다. 자한 사람의 지분을 전세로 빌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렇죠 그래서 지분권 권리 일부를 자, 용익 빌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기까지 하세요. 자, 이이엑 x 를잘 보세요. 엑 x 그다음에 자, 지역권은 빌려 주는 쪽이 어디죠? 빌려 주는 쪽이 승역지. 자, 승역지는 빌려 주니까 조금만 빌릴 수 있어요. 요만큼만 써. 빌릴 수 있으니까. 그죠? 요 역지는 무조건 전부야 돼. 일부는 안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처분이냐? 용익이냐? 보시면 오엑스 x 엑 x 그 다음에, 집 짓고 첫등기하는 보존등기는 무조건 X. 됐죠? 보존등기는 전부 전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우리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한꺼번에 선물해요? 한 사람씩 해요? 한꺼번에 해야 돼. 한 사람만 하면 삐죠 기억나시죠? 이게 뭐예요? 존속, 그래, 존속, 존속.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무조건 전원으로. 한꺼번에 해줘야 돼요. 각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됐죠? 여기 X 친게 뭘까? X 친게 뭘까? 자, 요 X 친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 X친 거를 등기부에 들어갔어. 간과하게 실행했어. 유효무요. 무효, 무효, 그렇죠? 무효. 이거는 직권 말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요표다 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존등기는 따로 띄어서 무조건 전부 전원이다. 띄시고. 얘네들은 처분하는 것은 지분만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자, 빌리는 거는 부동산을 빌릴 수 있다. 자, 요때 일부 빌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도면 필요합니다. 토지면 지적도 이하다 건물이면 건물에 도면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죠, 됐죠? 됐습니다. 자, 다음 또 계속 진행하죠. 자, 5번 지문 보세요. 5번 질문. 자, 농지 전세. 자, 5번은 가빈이, 의린이다 필요 없어요. 자, 농지 전세만 찾으면 되죠. 농지에 대한 전세권, 그죠 등기가 신청되면 어떻게 돼요? 각화돼야죠. 자, 등기할항이 아니다, 그랬죠 그다음에 6번. 자, 6번. 자, 뭐가 보세요? 보존등기 이걸 찾아야 돼요. 갑과 의리 공유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지분만 보존등기 들어왔으면 수리요 가까예요. 가까 각가, 가까 뭘또 수리야? 가까 X잖아 X X면 수리한 게 아니라 가까잖아요. 가까. 각가. 네. 그다음에 상속 있잖아 상속. 갑과 의리 공동 상속인인데, 각자 자기 상속 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가까. 가까 그죠? 자, 1인이 가더라도 전원명이로 자, 이것도 1인이 가더라도 전원명이요. 됐죠? 자 8번 보세요. 자 8번 공동 가등기권자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 집을 3억에 내놨어요. 근데 B, C, D 세 사람이 집을 같이 알아보러 다니다가 자 이거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기로 했는데 혹시 우리가 담달에올 건데 딴데 팔지 마시라. 자 우리가 미리 찜 해놓고 간다. 이게 뭐야? 가등기지. 가등기. 가등기를 공동 가등기로 걸어놓을 수 있단 말이요. 에 네. 예. 그럼 각자 얼마씩 들고 올까요? 1억씩 들고 오기로. 1억씩 들고 오기로. 나 1억. 자, 1억, 자, 너 1억, 자, 너 1억. 이렇게 지들끼리 얘기를 했어. 같이 가가지고 이 집에 대해서 가든 길을 걸었어요. 딴 중에 이제 본등기 하러 오겠죠? 본등기. 자, 본등기 하러. 오죠? 그렇죠? 셋이 같이 오면 어떻게 돼? 네, 셋이 같이 오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네, 네. 아, 문제 될게 없잖아. 시험에 안 나와. 그렇죠? 자, 시험에 나오는 건한 사람만 오는 거야. 한 사람만. 1인이 나타났어. 뭐 하러? 본등기 하러. 자, 얘 얼마 들고 왔어요? 1억 들고 가겠지집건만죠 자, 1억어치 들고 와가지고요. 자, 3억어치 다 본등계 달라고 하면 해줘, 안 해줘? 안해면 말도 안 돼. 그죠? 네. 1억 들고 가서 자, 1억어치만 자기 집만 본등계 달라고 하면 해줘, 안 해줘? 해줘야죠.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내건 내가 하고, 남의 건 남이 하고. 그죠? 내 혼자 남의 거다 해주는 건딱두 개밖에 없어요. 상속하고, 보존등기. 자, 요두 가지는 각자 못하고, 한꺼번에 해야 되고. 나머지는 몰리겠다 그러면 각자 는 거야. 아시겠죠? 자, 원래 서로 노터치잖아요. 내건 내가 하고, 네건 니가 하고. 그죠? 이 원칙이고, 예외가 딱두개 있어요. 상속하고, 보존등기. 이거 외우시면 돼요. 상속보존. 예. 그니까, 이거 보세요. 공동 가등기권자아 일부가 자기 지분만 본등기 신청하며, 그죠? 등기 아니, 해줘, 안 해줘? 해줘야죠. 수리해주죠. 됐죠? 예.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채권은 분리가 안 된다 그랬죠? 예. 저당 이전되면 채권도 따라가줘야 돼요. 자, 이게 분리해서 들어오면 각하됩니다. 수리가 아니라 각하되는 거죠. 또 나왔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 자, 특약은 어디어요 계약서에 쓴다고 계약서에 계약서에 들어가면 신청서에 써야안 써요? 써유지 써야죠 그렇죠? 지그 계약서에 있으면 신청서에 써야 돼요 계약서에 근거 있는 특약을 썼는데 신청서에 안 쓰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각하요 각하 그렇죠? 그래서 특약이 근거가 있는 특약이다 그럼 계약서에 있다 그러면 신청서에 써줘요 그럼 어디서 써요? 등기부에 올라가 등기부에 올라가면 제3자한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약은 보통 계약서에 먼저 쓰고, 어, 이건 근거가 있으니까 신청서에 쓰고 등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대항력 간다. 만약에 근거 없는 게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하하지 그죠? 특약은 아무거나 등기부에 안 올라가니까. 됐죠? 그 다음에 11번. 자, 10번과 11번 묶으세요. 자, 10번과 11번 묶으시면, 자,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이거 근거 있을까, 없을까? 여기 근거 있어요 민법에 등기법에 근거 있는 특약이에요 이거 들어오면 각하여 수리해요 수리합니다 수리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최근 트렌드이고 네. 그다음에 12번 자 채권자 의뢰 등기 신청 자여기서 이제 함정 나왔죠 등기 신청 a 에서자 뭐가 등기 되냐 그랬더니 가 감류 등기 자 등기 신청 가 감류 자 여기서 딱 느낌 와야 돼요 자 감류는 촉탁이에요 신청이에요 촉탁으로 와야 돼요 법원에 얘기하면 법원에 촉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꼭촉탁 그러면 해라 라고 법에 써 있는데 자 그걸 뭘로 했다? 등기 신청을 했다. 그럼 수리해야 돼요? 각하야 돼요? 각한데 깜빡하고 어떻게 했어요? 실행이 됐지. 그렇죠? 그러면 죠그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여기 각하해야 될 사유를 위반한 거죠. 그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 직권 말소할수 있다. 거예요. 자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놓치는 게 등기 신청으로 가압류 등기가 실행되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등기 신청으로 감류 실행됐다.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결론을 내줘야 돼요. 자, 이 감류 등기는 꼭 촉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신청을 들어오면 절대 각한데 실행돼도 안 된다. 그까졌죠? 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질문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13번 보세요. 자, 합의자 중 1인 지분 맞죠? 자, 합의자 중 1인 지분에 대해서 감류 기입 등기가 촉탁이 됐다. 자, 합의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를 못한다고 그죠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제가 셌어요 네, 자, 지분이 있는데 등기비 안 나온다고 그요안 나오니까 그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각하자에 해당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자 여기 다시 앞에 칠판 보세요 자, 이거는 뭐 정말 어이없지만 계속 나와요 저, 정말 이런 걸 모를까 싶은데 모르더라고 설마 시험보는 마지막 주에 이걸 모를까 모르더라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저 암기하시라고 잡혀보세요 자 여기 OX 옥스 X 여기는 X 여기는 뭐라고 자 권리 일부를 자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OX 아유, 오, 할줄 알았는데. <웃음> 자, 보조딩 무조건 X에요, 그죠? 예, 저희 OX 찾으시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이없지만 나와요. 나오지만, 또 이것도, 또, 어, 헷갈린다 이러면서 헷갈린다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아, 자, 여 보세요. 이것도 정리했죠? 보존과 상속이죠? 보존과 상속은, 저죠 예, 1인이 전원명의로는 가능해요. 1인이 전원명으로 가능한데, 각자, 각자 자기 거는 안 됩니다. 자, 요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각자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오히려 남의 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거 내가 한다 그러면 되고, 남의거는 되면 안 된다. 그쵸? 유중도 각자 각자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이제 교재에다 넣어놨습니다. 걱정 마시고. 자, 첫 페이지는 등기할수 있는 건이 없는 거지 나중에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세요, 이제. 자, 두 번째 페이지는 에 이제 항상 출제가 되는 보존등기, 보존등기. 자, 보존등기에 대해서도, 자, 아까 나온 거또 겹쳤죠? 여기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는 보존등기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권리 일부 보존등기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무조건 전부 전원이라고 했어요. 혼자 가서 내 것만 해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가서 전원명의로 보존등기는 가능하다. 자, 요게 두 번째 페이지 메뉴에 이제 네 가지 써놓은 거고요. 다음, 자, 중요한 게, 자, 보존등기 처음 하러 갈 때, 네, 제일 중요한 게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자기 소유권을 증명. 하는 자, 방법이 장판수 또 장판수 특 이렇게 되어요. 있어자 토지는 장판수, 건물은 장판수 특까지. 자 장이 뭘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자, 건축물 대장, 장 장. 파는 뭘까? 판결이겠죠 판결. 수는 뭘까? 수용 토지를 수용하는 거예요.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다. 그거 가지고 보존등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특은 뭐냐? 특별자치도지사.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해주면 토지 보존등기 못해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확인으로는 건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또 자주 나왔어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예를 들어서, 군수의 확인으로 토지 보존등기할수 있다. x X.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쉬운 문제일까, 어려운 문제일까?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아. 그죠? 근데 다 틀리고 와. 일단 일단 특별자치도지사 모여, 일단 일단 군수를 못 외워, 부총장을 네? 놓치고 와, 부총장,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건물을 안 봐, 지문에서 토지 건물을 안 봐. 근데 이제 그게 또 여러분 실수이기도 하지만 출제자들이 노리는 게 있어요. 뭘 노리냐? 문제에다가 토지라고 써줘. 문제에다가 지문 다섯 개에다가는 토지라 건물에안 가리켜줘. 자, 그러니까. 애초에 토지라고 써있는 걸 놓쳐버리니까 이것도 본것 같다 그러고 찍어버리는 거야요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는 장판수로 끝이고요. 자, 건물은 장판수 특이예요 특유.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자, 건물이 건물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네, 다시. 장이 뭐라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 장,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어떻게? 근저 어떻게 이제 그걸.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왜? 네? 큰일인데? 뭔가 장이했는데 이게 뭔지 몰라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전출림 대장 임하대장,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등기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거 어떻게 해야 하니? 보존등기잖아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미등기 상태에서 첫 등기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대장은 있고 등기는 없다 이 상황을 시작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대장은 있고 등기는 없다. 그러면 대장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돼. 이거를 이제 좀 멋있게 얘기하면 대장상 최초 소유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 토지 대장에 내가 1번 써 있어. 그러면 나는 그 토지 대장 등볼뛸수 있죠. 공짜 아니 공짜는 요즘 공짜구나. 토지 대장 등볼 뛰어. 등볼 뛰어가지고 어디가 이제 등기소에 가는 거예요.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는 그 대장 등본을 떼어서 내가 최초 소유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세 보여주면서 봐라. 여기 내있써 있지 않냐. 보정해달라. 그러면 이 양반은 저 김포시청 가가지고 토지대장 등본 떼겠죠? 아니면 뭐 동사무소 가든지. 등기세 가겠죠? 가다가 죽었어. <웃음> 어떡하지?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아들 있죠. 아들. 아들. 아들 세 글자로 상속인. 다섯 글자로. 포괄승계인 그런 거예요. 그죠? 렇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아들이 또는 포괄승계인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대장 등벌 들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 내달라. 1번 소유자는 누구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 돌아가신 아버지가 등기부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보존등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아들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거기다가 아들 쓸수 없잖아.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 됐어요.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 본인이나 포괄생계, 바로 자기 소유권이나 아버지 소유권 증명해서 자, 보존등기를 신청하러 갈수 있다. 여기까지 왔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가다가 등산 가다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나왔어. 유언장 뭐라고 써있죠? 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애가 있다. 아들은 아니다. 그죠? 얘는 내 마음속에 1번이야. 내 마음속에 1번. 그죠? 걔가 뭐야? 걔는 돌아가신 분이 조금 사랑했어. 많이 사랑했어. 많이 사랑했어. 내 마음속에 1번이라니까. 자,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애인 그러지 말고. 네. 포괄유증을 받은 자. 이렇게 포괄해서 다 줬어. 그럼 아들보다 사랑한 거예요. 아들 다 부르 사랑한 거예요. 아들보다 사랑한 거야 그럼 아들이 1번이야. 애인이 1번이야. N1번이야. 그래서 인이 바로 1번 보존능기 들어갈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유언장에 나왔는데, 뭐라고 돼있냐? 그렇죠? 얘는 이것만 줘라. 써있어. 그럼 뭐요? 특정 유준이야. 그럼 아들을 사랑했어? 얘를 사랑했어? 누굴 더 사랑했어? 아들을 더 사랑했어. 그래서 1번 누구요? 아들이에 아들. 아들이 1번 등기라고 걔한테는 이전 등기 해줘야 돼. 그것만. 무슨자식이죠 자, 유언장에 포괄 유준기라고 나왔으면 얘는 내 마음속에 1번이죠? 그럼 얘는 바로 보존능기할 수가. 있고, 특정 유증이라고 되어 있으면 2번이죠? 그러니까 누가 1번이요? 상속이 1번이지. 1번 보존 등기하고 이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만하면 외울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너무 사랑 한 것만 기억나, 이제나 이제 다저에 누가 사랑했다니더라. 뭐 1번이라더라. 자, 포괄 유증은 1번 보존 등기 되는 거고요. 특정 유증은 2번으로 가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야. 자, 이게 장이에 장. 장,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생각나야 돼요. 장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포괄 승기. 포괄승계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장,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가짜일 수 있어. 얘네들이 가짜일 수 있어.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어. 그럼 진짜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돼? 이 가짜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 소송하면 을 뭐가 나와요? 판결이 란 판결. 이 판결문에 이 지금 대장에 서 있는 사람은 가짜다. 얘가 진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판결 가지고 내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사님이 내 거라고 써줬어 판결문에 이런 것이 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런 건안 나와 <웃음>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 자 판결을 받으려면요 피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고가 어디 있다고요 대장에 나쁜 놈이 써있다고 근데 문제는 대장등본을 는 아무도 안 써있어 이게 시험에 나와요 대장등본에 아무도 안 써있으면 소송을 못하잖아요 그럼 소송 어떻게 할 거냐 자두 가지인데요 토지는 국가한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따져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시험에 나온 거야 그래서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존 등이 문제에서 건물 국가 나오면 X예요 아시겠죠? 자, 건물 국가 나오면 X예요 자, 토지는 국가 나오 맞아요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할 수가 있고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야요다 까먹어도 판결 나오면 건물 국가 X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대장에 아무도 안 써있을 때 어떻게 할거냐 문제예요 그러면 토지는 국가한테 그죠? 왜 그러냐 땅이 없어지거나 자, 땅에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의 근간이 토지거든 영토 이건 이건 국가적 관심사예요 건물 하나하나는 지자체 문제예요 지자체 그러니까 국가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개 다른 거 아시겠어요? 자,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 국가 X 자 토지는 국가상대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판결 받으면 그 판결로서 보존이 가능합니다 자 수용은 수용은 수용은 자, 미등기를 수용할 수 있어요 미등기 수용하면 보존등기예요 근데 등기된 걸 수용하면 그럼 이전등기지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용도 보존등기가 가능한데 당연히 미등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판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는 뭐만 돼요 건물만 돼요. 이건 토지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판수, 장판수를 구별하세요. 그죠 그럼 장이 뭐라고 그랬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어떻게 최초 소유자, 최초 소유자, 최초 소유자. 이 양반 돌아가시면 상속인 또는 포괄유증을 받은 자. 그죠 얘네들이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판은 뭐예요? 판, 판결, 판결, 판결, 판결. 자, 판결에 상대방이 없으면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할 수가. 있고 그죠 자 건물은 국가상대라 할 수가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자장 여기 써있어요 장 대장상 최초 소의자 또는 포괄승계 자 포괄승계 누가 있어요 상속인이나 포괄수증자 또 회사가 합병하고 나서 남아있는 회사가 포괄승계인 되겠죠 얘네들은 바로 되는 거예요 특정 승계인은 안 되는 거예요 증여를 받았다거나 이전 등록을 받았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록 받았으면 난 앞사람이 있고 난 2번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존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록 받은 자는 보존등기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절대로 안 될까 예외가 하나 있을까? 이전 받은 사람이 보존등기 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을까 하나 있을까? 네? 봤어 안 봤어요? 네, 뭐 있어요? 네, 국가로부터 자 국가로부터 받은 자 얘는 어차피 최초라고 봐준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존등록이 되고요 그냥 이전 등록 받은 자는 안 됩니다 저 시험 지문에 이전 등록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앞에 국자가 있나 없나 꼭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전이 나왔다라고 하면 국가로부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존이 갈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판결. 자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그렇죠? 판결의 종류 아세요? 어, 이행 판결. 또 형성 판결. 자 확! 확! 확! 인판결, 확인판결, 누가 또 자꾸 확정판결을 해이세 자, 자, 개가 전부 다 뭐예요? 확정된, 확정 이행판결도 확정되고 형성판결도 확정되고 확인판결도 확정됩니다 보세요. 확정판결은 종류가 아니에요 다 끝났다는 소리예요 못 뒤집는다 이거 확정된 거고 종류는 세 개. 자, 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 이 정도 구별할 수 있죠? 자, 다시 이거 언제 배웠을까? 옛날에 그러지 말고 자자 자, 이행 판결 언제 봤어요? 단독 신청 자 등기를 단독 신청하려면 자, 무슨 판결이 필요하다? 이행 판결이에요 누가? 누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는 이행 판결 또는 인수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대신에 그 이행 판결은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돼 확정되면 10년 넘어도 된다 그랬고요. 자, 확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데 형성 판결 언제 봤을까? 뭐라고요? 자, 민법 187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우리 민법은 접었어요? 우리하고는 뭐 개론이 세? 네, 다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은 등기 없이도 응 그러지 말고 등기 없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등기 없이도 내 거지 뭐 그러지 말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등기 없이도 자 이거를 물건이 변동된다 이게. 등기 없이도 물건이 변동된다 등기까지 하면 등기까지 하면 네,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랬죠. 그나마 다행히 대항이라도 나왔으니까 어떻해 그렇죠? 등기하면 그랬더니 확실하지 그러더라고요 <웃음> 다시 자,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해요 그렇죠? 등기까지 하면 뭐할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때 나오는 판결 이거예요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합니다 언제? 형성 판결 확정된 때 어, 여러분 주로 2차만 하세요? 1차는 안 하신 거예요? 네, 다시 민법 186조가 있고 7조가 있잖아요. 186조는 법률행이라고 하고 등기까지 해야 물권 취득한다. 그래서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하고 등기까지 하면 뭐할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기정으로 그러는데 그때 판결이 형성판결이에요. 형성판결. 자, 형성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하고 언제? 형성판결 확정됐대. 물권을 취득하고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지금 배우 계신 게 보존등기예요. 자 소유권 보존등기 방법 뭐라 했어요? 장, 한, 수, 특 있었죠. 특은 뭐만 된다? 건물만 된다, 그죠자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 자 종류 불문이다. 종류 불문이고, 자 확정 판결이면 족하다. 확정 판결이면 족하다. 무슨 판결이든지 상관이 없고 확정만 됐으면 이거 가지고 보존등기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자 판결에 종류는 불문하고. 불문. 무슨 판결인지 상관없어. 대신에 뭔돼야 돼요? 확정은 돼야 돼. 못 뒤집은 만큼 가야 돼. 그렇죠? 이 판결로 최초 소유자다라고 나오기만 합니다. 나오기만. 네, 자 토지는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판결에서는 얘네가 제일 잘 나와요. 판결 종류, 불문 이런 말도 종종 나오는데 확정은 돼야 된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네, 다시. 괜히 얘기했어. 이제 잊어먹고요. 이제 잊어먹고. 보존등기는 판결에 종류는 불문한다. 판결에 상대방을 따져야 되는데, 자, 토지는 국가상대로 할 수가 있고, 건물은 국가상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 외워가야 돼요. 건물 국가X. 네. 다음, 자, 계속 봐요. 자, 보존등기를 처음 하러 갈때예요 자, 등기 원인과 일자가 없어요. 자, 보통 등기 원인이요. 매매, 증여, 계약, 설정 계약, 이 등기 원인. 근데 보존등기는 집 짓고 첫 등기 되는 거예요. 자, 계약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매매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보존등기 신청을 할 때는 등기 원인과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거 어떡하냐. 빈칸이야, 그냥. 등기 떼어보면 등기 원인을 어요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이란게 아무것도 안써 있어. 공란이, 공란. 그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계속 나왔어. 몇 년째 나왔어, 이거, 기출문제가. 자 보존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일자 있다 없다 없다 원인도 없고 원 원인 일자도 없어요 그래서 접수 일자 있지 접수 지 내가 신청한 날짜니까 근데 계약서 쓴 날짜 그런 게없어 계약이 없는데 뭘첫 등기인데 래서요자 보존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시험 자주 나왔어요 몇 년이 나왔어요 이거 이 최근에 최근에 옛날도 아니야 최근에 계속 나왔어요 자 보존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세요. 예. 네. 다음. 자, 등기 필정보를 제공. 자, 내는, 내는, 내는 거. 제공하는 거. 자, 등기 필정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등기가 된 적이 없는데 뭘. 첫 등기하러 가니까 등기 필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처음 집을 졌어요. 그리고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필정보를 낼순 없잖아. 그죠? 근데 내 이름은 등기 나왔어. 그러면 등기관이 나한테 자, 권리증을 줘야 안 줘요? 줘야? 줘야 되지. 그러니까 새로운 등기필정보는 작성통지해줘자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그러면 X예요. 보존등기가 맞춰지고 나면 나한테는 작성통지해준다 그건 맞네요. O예요. 아시겠죠? 등기필정보 나오면 O야 X야 이러면 안 돼. 제공이냐 작성통지냐 달라요. 자 보존등기를 처음 신청하러 갈때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보존등기가 맞춰졌어. 내가 신청했어. 내 명의로 나왔어 등기부에. 그럼 등기소에서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처음 만들어서 나한테 작성, 통지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등기필 정보 낼 때와 받을 때가 다른 거예요. 예, 보존등기는 낼 필요는 없고, 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보존등기 첫 등기니까, 예, 보존등기 하러 갈때 인감증명 낼 필요가 없고요. 자,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됐죠? 자, 전부 다 X축 나와있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질문 들어갑니다. 자, 14번 보세요. 자 일단 미등기 미등기 자 미등기에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본인이 안할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가 촉탁이 됐대요 법원에서 야예채권자인데저 미등기 저 가압류 잡으란다 보냈어 그럼 등기관이 가압류 등기 할라니까 등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직권으로 직권으로 첫 등기를 냈어요 첫 등기 그리고 가압류 등기를 넣어주게 돼 있어 그럼 등기가 동시에 몇개 들어가죠 두개들어가 보존 등기 들어가면서 가압류 가점이 들어왔어 나중에 그가압류 가처분이 말소가 됐대. 그럼 보존등기는 놔둬해 줘요? 놔둬야 돼. 이건 지울 필요 없어요. 가압류 가처분은 풀면 됐지, 보존등기는 놔둬야 되는 거죠? 자,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 보존등기를 해놨어. 근데 법원이 가처분 풀래. 가처분 풀래. 야, 말소해 자, 이제 돈 받아야 된다. 말소해 자,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등기도 말소해요 아니죠. 이거 틀렸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자, 두개 세트, 14, 15 묶으시고. 예. 자, 16번 보세요, 16번. 대장, 토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 최초 소유자. 자, 근데, 미등기 토지. 그죠? 네, 자, 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대장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또 어떤 분이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니? 써있잖아. 네. <웃음> 대장은 있고, 등기 넘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근데, 자,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그죠? 대장의 소유자가 돌아가셨어. 그값 명의로 보존이될할수 있어, 없어? 죽었다고! 죽었다고! 상속! 죽었다고! 죽었다고! 자, 죽은 사람이 보존등기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해야죠. 상속인이 이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 틀린지 아시겠죠? 예, 명의로 보존등기 자체가 죽었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상속인이 바로 들어와야 돼요. 자, 17번 보세요. 자, 미등기 건물에, 자, 등기 있다 없다? 등기 있다 없다? 없다. 대장 있다 없다? 있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됐다 등록됐다는 말은 대장에 서있다는 소리예요 등기됐다 그러면 등기에 써있는 거고 등록됐으면 대장에 그렇죠?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대 포괄유증받았대 그렇죠? 얘는 많이 사랑했어 조금 사랑했어 그럼 내 마음속에 1번이 2번이야 1번이지 그럼 얘는 바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특정유증으로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포괄유증만 되는 거예요 자, 18번 보시면, 대장등본에 대장상, 자, 소유권 이전 등록. 보이세요? 이전 등록. 얘는 최초가 승계받았을까? 승계받았지. 이전 받았네요. 최초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얘는 바로 보존등기 할수 있다, 없다?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최초 명의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자기한테 이전을 받아야지.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됐죠? 근데 이런 지문이 나오니요. 뭘 찾아야 돼? 구구로부터 있나 봐야 돼요. 그럼 구구로부터 있어, 없어? 없잖아요. 국가로부터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럼 얘는 바로 보존등기는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국가로부터 나오면 그때는 바로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국가로부터. 자 그래서 19번을 준비했죠. 자 18번과 19번을 묶으세요. 18번, 19번. 자, 19번 보시면, 미등기 토지의 적분상 국가로부터 나잖아요 자,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았대. 그럼 얘는, 자, 이전 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최초죠? 최초. 그럼 굳이 국가명의 보존등기를 할 필요가 없이, 내 명의로 바로 1번 보존등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가명의를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20번 보세요. 건물 났죠? 국가 났죠? 자, OX, X. 자, 건물 국가나만드는 거예요. 토지는 국가상대로 할수 있어요. 자, 건물은 국가상대로 X. 21번 보세요. 자, 확정, 확정,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때. 자, 확인 판결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자, 확정만 됐으면, 자, 확인 판결에 하나지 않는다.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요거는 하나한다. 틀린 거 21번 X죠. 자 22번 보세요. 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 경우 당의 토지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 자 여기다가 밑줄을 그으시고요. A라고 쓰세요. A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A라고 쓰세요. A. 자, A가 자, a 자기 소유권 보존등기를 지금 신청하러 가고 있어. 그죠? 예. 네. 신청이. A예요. A. a 소유다. A 거다. 라는 걸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서 여기다가 B라고 쓰세요. 소유권 보존등기 말 써. 이거 B라고 쓰세요. 자, 이 부동산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지금 등기 누구 걸로 돼 있어? B, 거, B 걸로 돼 있어. B 걸로 돼 있어. 그러면 A가 어떻게 했겠어요? 소송했겠지. 소송했겠지. 판결문에서 A 거라고 랬을까 B 거라고 랬을까 A 거라고 해줬어. 판결문의 이유 중에 판결문에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 중에 A 거다. B, 너, 지워, 고 써줬어, 그죠? 그럼 A는 자기 소유권 인정 받아서 못 받았어? 받은 거지 그거 가지고 B의 보존 등기를 말씀했겠죠? 그리고 다시 자기 A 명의로 보존 등기하러 갈때 이거 갖고 가면 될까? 판결을 또 받을까? 이거 갖고 가면 되지 이 판결도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걸로 얘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자, 누가요? A가, A가 A가 신청하러 갔는데 예전에 B를 상대로 서서 이긴 게 있어. 그 판결문에 내 거라고 써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보존등기할 수가 있다, 있다. 무슨 자시죠? 예, 자, 길게 써놨는데요. 이걸 가지고 줄여가지고 이렇게 내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뭐예요? 그렇게 줄여내면 자 전후 사정을 모르고 이게 뭐라는 거야? 음, 당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배경이 이 거예요. A 건데 B 거로돼 있었다. 소송에서 이겼다. 그래서 B를 말수하고 내거 하러 간다. 그럼 그 판결로 자기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결론만 아시면 돼요. 이거 응용이 없어요. 무조건 할 수가 있다면 아시면 돼요. 보존등기, 말수를 명한 판결로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특별자치 도지사의 확인은, 자, 토지가 돼요? 건물이 돼요? 건물만 되는 거예요. 토지는 안 되는 거죠? 예. 네. 저희 특별자치 도지사, 자, 여기다가 또는 쓰시고, 또는 쓰시고, 또는. 또는 누구 있을까?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요, 군수가 한번 나왔고, 구청장 나왔어. 시장 안 나왔어. 시장 안 나왔어. 그 특별자 지도사는 나왔지. 시장이 안 나왔어. 그죠? 시장의 확인으로, 시장의 확인으로 토지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오안 되죠? 자, 시장 확인으로 건물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오. 할수 있죠? 네, 자. 다음 자등기관에 보존 등기할 때 등기 원인과 연어리를 기록한다고 X X 없다 그랬죠 그죠 자 보존 등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밑에 가등기 는좀 쉬었다 갈게요. 예.